몸밍? 네. 여러분 혼자 산대요. 같이 가요? 왜? 혼자 간대요. 혼자 산대. 너무 추웠어요. 에어컨, 에어컨 너무 세게 틀었습니다. 9식목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조식이 있을라나 지 모르겠네요. 지금 9시 50분이거든요. 밖에 춥나? 약간 근데 좀 날씨가 습해 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네요. 어 근데 열이 열이 올라와요. <목소리> 줄이. 안 간대요. 베트, 베트남은 무단횡단이 진짜 빈번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덥네요 너무 습하다 네 ơ 비 저기 빵님. 리무진. 어. 리무진은? 아. 리무진 bao nhiêu? 하? b 150,000동. 1 5 0 0 0 0 150. 15. 2 giờ. 2분 ơ. 14 14 14 14 오케이. 15만 동이에요. 7,500원. 지금 58분인데 딱 2분 뒤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바로 갈수 있습니다. 네. 빵님. 짬람띠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버스로 가시면은 되게 오래 걸릴 건데 지금 리무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거의 바로바로 갈수 있어요. 운전사 빼고요. 아홉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들 너무 착해요. 자, 여러분, 중앙, 주방에 좀 들어가 볼게요. 같이 한국 식당처럼. 되게 깨끗하게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설거지하는 친구. 괜찮 <웃음> 청소 열심히 하네. 너는 몇 살이야? Em m 2 t 2야2 오. b ạ 어, 어, 반비 h k h k biết. k biết k h ai biết hết. sao? k đi học. Tiếng Anh? Không đi học hả? À. b n học Việt Nam lâu c 아, 45 4어 람비에 어 하노이. 람비에 하노이. 어. 한국어 tiếng Việt giỏi thế. chuẩn. k 아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22살입니다. 22살입니다. 예. <웃음> 아까 저한테 인터뷰 하지 말라는 친구 있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죠? 지금 도망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저는 운전학업사입니다. 19살? 네. 그럼 고등학생? 하이스쿨? 아, 어, 저는 어, 대 학생입니다. 대학생이에요? 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어, 저그 조금, 한국어는 조금만 해요. 아, 공부했어요? 네. 어, 공부 하고 있어요? 어, 아, 어디서? 대학교? 네. 한국어학과? 아, 어, 네. 어, 진짜요? 네. 오, 한국어를 선택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야, 왜 어, 타이타오 복귀한? 네. 멋있는 오빠 하고 잼네네 만나. 어, 그래. 멋있는 오빠? 오빠 네. 맞있어요 어, 야, 얘가 또 멀뚱하구나. 아까 한복 입었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엠텐나지야 엠텐의 또래야? 또래. 네. 음. 30아? 3 0 오. 여기는 얼마나 됐어? 일한 지? 엠나 아 음. 뭔나마? 한국말 그러면 잘해요? 저는 모디토야 호치민아이 자 호치민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어 알아아 그래? 중국어 잘 알아? 니하오 나도 알아 니하오는 어 23살. 어 23살입니다. 오이뻐요 쓴데. 엠송 호치민아. 네. 지금 누구랑 왔어? 아빠랑? 네, 아, 아, 아빠. 어, 아빠 여기 있어? 네. 메어더와. 호치민메메 네. 호치민아. 돈 아, 벌어.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러면 모탕 모탕 바오네띠엔. 한국 돈으로 약 30만 동 정도 됩니다. 오. 그러면 아빠랑 같이 살아요? 몸만 아몸 y 네 여러분 혼자 산대요 같이 가요 왜 <웃음> 어, 혼자 간대요 혼자 산대 어 같이 가자 <웃음> 아 귀여워 네 고마워요 안자서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놈. 너무... 넌 어? 응 어. <웃음> 남자친구야? 아닙니다. 코반 차이컴. 아직, 아직 없어요 <웃음> 그냥 몰라요. 몰라요? <웃음> 네. 결혼했어요? <안> 그러면 마니콘.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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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신감원. 줌. 네. 가만. 네. 네. 아.